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집하는 캡틴입니다. 자, 오늘은 캡컷에서 배경제거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블러처리, 즉 나만 빼고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캡컷 강의 8강에서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모자이크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로 나를 오히려 더 드러내고, 나를 제외하고, 모자이크 하는 방법입니다.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,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.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했고,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영상을 불러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자이크를 하려고 하는 영상을 가져오신 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먼저 PIP를 불러올 건데요. PIP를 불러올 때 여기 지금 하얀 선 있죠? 이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위치를 조절하셔야 됩니다. 여기 지금 메인 동영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두는 게 맞겠죠? 근데 만약에 여기서 PIP를 추가를 하면 이 부분부터 PIP 영상이 시작하기 때문에 메인 동영상과 PIP 동영상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PIP를 추가해 주겠습니다. PIP 추가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? PIP를 눌러주시고 PIP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가져왔던 영상을 다시 또 추가해서 올려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PIP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두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됐습니다. 위에 있는 게 메인 동영상 레이어고요. 밑에 있는 게 PIP 동영상 레이어입니다. 그리고 화면에서 구분하실 때는 지금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화면에 손을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줄여줍니다. 그러면은 지금 테두리로 쌓여 있으면서 작게 된게 PIP로 추가한 영상이고 뒤에 있는 게 메인 동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 메인 동영상과 PIP 동영상의 모양이 틀린 곳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되돌아가기 해서 어떠한 클립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편집 효과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기본에 들어가줍니다. 그리고 쭉 올려주시면 여기 흐리게 보이시죠? 이 흐리게를 클릭해 줍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러 효과가 약간 적용이 된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조정이라고 나와있는 이 화면을 꾹 눌렀다가 손을 딱 떼줍니다. 그러면 은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은좀 블러 효과가 진해졌죠? 그럼 이렇게 펜치 벽과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블러 효과가 입혀졌습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은 클릭을 하시고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대상을 누르게 되면 메인 동영상에 블러를 입힐 건지 PIP에 편집 효과를 입힐 건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타임라인 길이를 맞춰야 되잖아요. 지금 이 편집 효과의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영상 전체에 넣고 싶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쭉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이까지 다 맞췄습니다. 그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기를 하시고 딱 보시면 어? 아까 있었던 PIP가 없어졌습니다. 그런데 여기 위에 물방울 표시에 조그맣게 나와있죠? 이게 PIP 동영상인 겁니다. 그래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추가가 됐고 그럼 저절로 PIP 동영상이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배경제거를 입힐건데 이제 배경제거를 입힐 때 이렇게 작게 한 상태에서 입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꽉 채운 상태에서 바로 제 모습만 이렇게 두고 블루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 원하는 대로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꽉 채워 볼게요 이렇게 넘치진 않게 채우되 이렇게 화면에꽉 채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 r p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겨 보시면 여기 배경 제거라고 나와 있죠 이 배경 제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배경 제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로 될 때도 있고 여기 왼쪽에 배경 제거가 되는 중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100%가 꼭 되고 나서 확인을 하거나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. 엄청 간편하죠? 이렇게 해서 클립을 넘겨서 보면요. 아까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부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오자이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영상을 쉽게 모자이크를 입히실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만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장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픽셀스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고요.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PIP로 같은 영상을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편집효과를 넣어서 영상의 길이와 크기를 맞춘 다음에 그대로 배경제거를 클릭해줍니다. 그렇게 하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 다 가려져 있고 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죠?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엄청 간단하죠?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